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JLC 예거 루쿨트루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로즈골드인데요.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엘리게이터 스킨의 뒤에는 이렇게 시스루 백입니다 뭔가 엄청 화려하죠? 전면도 그렇고요 그러면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예거 르쿨트루 듀오미터인데요 레퍼런스 넘버는 Q6012420 제품입니다 듀오미터 두 개가 있고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12시부터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은 2시 쪽에 있는 게 크로노그래프고요. 파란색이죠. 모든 파란색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큰 초침, 그리고 이 아래쪽 5시에 이게 파워 인디케이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 6시쪽. 이게 6분의1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시쪽에 보면은 이건 황금색인데요. 이 황금색은 10시에.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1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또 다른 초침이 돌아가죠. 이게 이 시계의 초침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요 그러면 먼저 모노 푸셔를 살짝 눌러 보겠습니다 스타트가 되어있는 상태 한번 누르면 스탑 그리고 리셋이 됩니다 누르면 스탑이 됐고요 하지만 초침은 황금색 초침이죠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2시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은요 살짝 보면 안쪽이 12시간 바깥쪽이 60분 그리고 안쪽에 미터도 1분, 2분, 3분, 4분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게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멈춘 상태이니까 한번더 누르면 리셋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리셋. 이쪽도 6시 쪽도 리셋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열심히 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셋. 그리고 6시쪽에 보면 어떤 플레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캘리버입니다 캘리버 3 8 0 그러면 케이스를 살짝 보겠습니다 케이스에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러그 쪽은 유광이고요 이쪽 케이스 쪽 옆면 케이스만 위에도 유광이고요 옆면 케이스 그리고 크라운 안쪽에 이렇게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노 푸셔 밖에는 유광 러그는 유광 이렇게 안쪽도 무광 이런 식으로 살짝 포인트를 둔 제품입니다. 엘리게이트 스킨에 약간 볼록 올라온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핀 버클처럼 생겼는데 제 l 로고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D버클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예글루쿨트로 이쪽을 또열으면 이런 식으로 스위스메이드 750 여러 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면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뒷면 또한 듀얼 윙 인데요 이렇게 두개의 더블 베럴를 가지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먼저 각인을 보시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ATM 5 0 m 방수이고 스위스메이드 그리고 각인 JL 이라고 써 있는건데 얘건 루쿨트루 만의 특징이죠 이렇게 1 0 0 0시간의 검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JL 만의 특징이죠 이 로고와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건 루쿨트루 네. 자 이와 같은 제품인데요. 이 보시면 네네. 두 개, 이쪽에도 두 개죠. 더블 윙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보시면 이쪽이 크로노그래프입니다. 그거야, 그거야. 이쪽 위치의 크로노그래프. 이쪽에 시간인데 이렇게 minutes and hours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누굴트로 앞에 보시면 캘리버가 380인데요. 이렇게 캘리버 380 이렇게 써 있는 제품입니다. 레귤레이터가 열심히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듀얼 윙이라고 써 있는 게볼 수. 보이는데요. 그럼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동은 이렇게 파워를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인디케이터는 양쪽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시간을 돌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크로노그래프 이쪽이 플로드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 파워 쪽이 약간 돌아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독특하게도 뒷면에서 아이쿠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뒷면에서 그 똑같이 회전의 파워를, 회전의 파워를 회전의 돌리면 회전의 아, 이쪽 한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더블 배럴이 다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크로노 그래프의 파워 리저브인디케이터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 충전이 되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은 시, 시간이 거의 플러스 쪽으로 풀로 충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칸 빼는 것만 되는데한칸 빼면 이렇게 모든 동작이 멈추고요. 돌리면 이렇게 시간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돌아가고요. 그냥 아주 가볍고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집어넣으면 모든 게다 갑니다.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디버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시계죠. 왼편은 시간, 오른편은 크로노그래프 이렇게 모노푸셔가 있고 로즈골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넘버 Q6012420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